자, 핵심이야. 자, 오늘은 추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자, 봐봐. 우리 이건 알고 있어요. 소대 펜을 알고 있단 말이야. 여기 이제 과거가 나온 이유는 주절의 동상인 요게 과거잖아요. 시제. ch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주절과 ch. 시제. 공문이에요 어차피 공문인데 어땠지 a to b는 아까 얘기했지? 어 어태치 A to B 해서 여기가 A고 마이크를 민감한 마이크를 그다음에 비죠 어디다 휴대폰에다 부착했습니다 여기는 목적부사절을 보는 거예요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 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목적부사절이라고 한다 바로 뭐가 마이크가 탐지할 수 있도록 전기톱의 그 소리를 그죠어요거 이제 출자가 나오면 얼마 얼마까지란 뜻이니까 이만큼 반경 3km 떨어진 곳까지 붙어야 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걸 탐지할 수있고 그치? 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설림살림도소서부터방시서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치? 어, 벌목도 들 수가 없었지? 이걸로 우리 탐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잘봐 소댓이 나왔는데, 이 소댓이야. 요거를 구로 바꿀 수 있느냐. 지금 절이란 말이야? 여기도 주어가 있고, 여기도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도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뭘 바꿔주시냐면, 소댓캐는 이런 거 특공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in, o r d e 그리고 뭘 바꿔서? 어, 특정사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to, d e t e c 이러면 구가 돼요. 나머지 는 똑같아. 요 끝까지. 근데 문제는 요거지. 요거지. 써줘 이렇게. 그것이 탐지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만약에 주어, 주절의 주어가 같다 쓰면 안 써도 돼. 다르잖아. 여기 있는 주절의 주어와 바로 목적 구사절 중에 이트는 같지가 않다. 다르다. 다를 때는 어떻게 된다? 써준다. 소 목적적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 이제 주어 역할을 하죠. 앞에 from 임의상 위로 써서 투구정서에, 어, 어, 마치 주체, 주체처럼, 주어처럼 사용되기 전에. 그래서, 이너도 f o r l y to detect, b l o b l a 이렇게 써야 만든 거야. 이거 오늘 잊지 말라